안녕하세요 모험가님 MC 레이라입니다 모험가님의 행복한 메일을 빌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제가 어깨 의 요정이 아닌 행운의 요정으로 우리 모험가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그럼 어떤 행운의 이벤트 소식이 우리 모험가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바로 안내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메르브의 팔레트 즉시 지급 이벤트 기간은 5월 3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5월 24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이벤트 화면 버튼을 터치해주시면 메르베의 팔레트를 즉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메르베의 팔레트 좀더 특별한 의상을 갖길 원하시는 우리 모험가님을 위한 아이템인데요. 이번 보상은 사용 시 7일 동안 방어구 무기 의상을 자유롭게 염색할 수 있습니다. 보상은 가문당 1회만 획득 가능하며 아이템 획득 후 7일 이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험가님, 메르베의 팔레트로 나만의 의상을 가져보세요. 포럼에 자랑해 주시면 저도 구경 할게요 다음 이벤트 보실게요. 네, 두 번째 이벤트입니다. 행운의 상자 이벤트 기간은 5월 3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5월 31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행운의 매일 임무, 행운의 특별 출석부 이벤트를 통해 획득하신 행운의 조각으로 원하는 보상과 교환할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총세가지 보상 준비되어 있는데요. 황금 행운의 상자, 은빛 행운의 상자 그리고 성동 행운의 상자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두 아렐리 파편을 얻을 수 있는데요 우리 모험가님의 선택에 따라 그리고 약간의 행운의 힘을 입어 더 많게 혹은 더 적게 아렐리 파편을 얻게 됩니다 모험가님께서 더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저 행운의 여정 레이라가 우리 모험가님께 행운의 기운을 마구마구 보내드릴게요 네, 다음 이벤트 보실게요 대 번째 이벤트 소식은요 행운의 매일 임무 이벤트입니다 기간은 5월 3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5월 31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매일 주변적 제압을 5천 회, 만 회, 그리고 2만 회 해주시면요. 유물 파편 5만 개와 함께 행운의 조각, 또 심연 장신구 개짝처럼 준비된 다양한 보상을 얻게 됩니다. 특히 행운의 조각은 다른 이벤트와도 연계되어 있으니까요. 매일 모아두는 게 좋겠죠? 행운의 특별 출석부입니다. 기간은 5월 3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5월 31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14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행운의 특별 출석부 이벤트 해당 이벤트에서는 연금석 성장 지원 상자 총 20개 고대 석판 총 2만 개 행운의 조각 총 10개 그리고 블랙펄총 500개 획득하시게 됩니다. 행운을 가져다주는 출석부 우리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모험가님께는 과연 어떤 행운이 찾아올까요? 자, 이벤트 지역에서는 적을 제압하시면 이벤트 아이템 별을 획득하실 수 있는데요. 해당 검은 돌침대 이벤트 물품 교환 버튼을 터치해주셔서 원하는 보상을 선택해 교환을 하거나 또 경품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총세가지의 각각 다른 돌침대 경품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마음에 드시는 상품에 중복 응모 가능하며 그럴수록 희망하는 경품 당첨 확률이 더 올라간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또한 이벤트 종료 이후 응모권을 버리거나 판매를 하시더라도 경품 응모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기간은 5월 3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5월 24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고요. 또이 추첨은 5월 4주차 업데이트 점검 이후에 추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5월 3주차 이벤트 업데이트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모험가님 정말 다채로운 이벤트가 모험가님을 위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오늘 모험가님의 모험에 또 도움이 되는 이벤트였길 바라며 저는 또 다음 주 새로운 이벤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